이제 두 번째 눈을 그려볼 건데요. 앞에 있던 거는 눈 앞머리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몽고주름이 있는 동양인 눈을 그려봤고요. 두 번째는 이제 눈 앞이 시원하게 트이고 쌍꺼풀이 짙은 서양인의 눈을 그려볼 거예요. 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서양인 눈은 눈 앞머리가 되게 길게 찢어져 있죠. 그리고 쌍꺼풀도 되게 진하게 돼 있어요. 이런 자료를 참고해서 한번 그려볼게요 이게 더 뭔가 예쁘게 나온 것 같아서 이걸로 한번 그려볼게요 아까랑 마찬가지로 이렇게 일단 수평선을 그려줄게요 일자로 그리는 게 어려우신 분들은 자를 대고 그리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아까 거랑 똑같이 이 가운데 수평선 가운데 해가 걸쳐진 것처럼 동그라미를 그려줄게요 그런 다음에 이제 아까처럼 눈 앞머리와 눈꼬리 부분을 찍어줄 건데요. 비슷한 길이로 점을 찍어줄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비슷한 길이로 해줬는데 서양이는 여기가 조금 트여있기 때문에 살짝 더 앞으로 트여있도록 점을 찍어줄게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흰자가 있는 점이고 여기가, 여기는 이제 눈 앞머리가 트여있는 부분을 그려줄게요. 그런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눈동자 위를 거쳐서 아래로 내려가고 아랫부분도 이렇게 눈동자 위를 덮어서 올라가게 그려줬어요. 이렇게 여기 끝에 말고 여기 살짝 윗부분에서 자 여기 점 찍힌 살짝 윗부분에서 시작해서 더 터줄게요 앞부분. 이런 식으로 약간 새 부리처럼 이런 식으로 해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윗부분은 이런 식으로 되어있고 아랫부분은 살짝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면 돼요 정말 새 부리 같지 않아요? 다시 그려 볼게요 이제 여기 눈동자 부분 튀어나온 곳을 다시 지워주세요 그리고 쌍꺼풀 라인을 잡아줘야겠죠 자, 쌍꺼풀 라인은 눈에서 살짝 떨어진 지점을 먼저 잡아주고 앞뒤로 길게 그려줬어요 이제 다시 눈 윗부분을 진하게 그려줄게요. 그러면서 아까 그려놨던 요눈 앞머리 부분을 진하게 그려줍니다. 그리고 눈 아랫부분은 너무 다 이렇게 진하게 윗꺼풀처럼 그려주시면은 너무 클레오파트라 아이라인처럼 될수 있어서 끝에 부분이랑 앞에 부분만 이렇게 이렇게 쳐내듯이 잡아줄게요. 그런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가운데 동공을 그려주고요. 눈동자 부분은 진하게 잡아드릴게요. 진하게 잡아주세요. 그런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하이라이트 부분을 이 하이라이트는 이렇게 있으면은 동그랗게 이렇게 두개큰거 작은 거 그리셔도 되고 아니면은 이렇게 네모 모양으로 하셔도 괜찮아요. 조명의 모양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이거는 자유롭게 하시면 되고 여기 보시면 서양인은 눈에 멜라닌 색소가 부족해서 훨씬 홍채가잘 보이죠. 홍채도 그려줄게요. 그런 다음에 마찬가지로 여기도 점막을 그려줄게요. 이번에는 그냥 살짝 자연스럽게 안쪽에다 점막을 그려줄게요. 그런 다음에 이눈 앞머리 부분에 빨간 부분을 막아주셔야겠죠? 그리고 이렇게 앞머리 부분에 살짝 시면은 이런 식으로 조금 주름이 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런 부분을 살짝 잡아주시면더 좋아요. 안 잡아주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바로 속눈썹에 들어갈게요. 속눈썹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뿌리부터 약간 제일를 그린다는 느낌으로 그려주시면 돼요. 제일를 거꾸로 그린다는 느낌으로. 자, 이런 식으로 긴 거를 몇개 그려주고 마찬가지로 짧은 것도 중간중간에 그려서 채워줄게요. 이렇게 점막 아래에서부터 속눈썹도 이렇게 제일 거꾸로 그린다는 느낌으로 그려줄게요. 이번 거는 제가 명암을 조금 줘서 조금 더 사실적으로 눈을 그려볼게요. 이눈 아랫부분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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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도 더 유용하고 재밌는 영상 많이 많이 올릴 테니까 구독 한번더 눌러주시면 은 진짜 진짜 힘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로지 드로잉 다음에도 찾아올게요. 안녕!